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어 드라마 그 글로리를 이제 막 마지막 편을 보다가 갑자기 그 트위터에 알림이 오길래 뭔가에서 봤는데 시그마 네트워크에서 그 공지가 나왔었습니다. 자삼십분 전에 올라온 공지인데. 자, 어, 시그마 네트워크는 작년에 한번 소개를 하고, 여름쯤인가? 그때부터 채굴을, 어, 지금까지 안 했어요. 그래서 꽤나 장기간 동안 채굴 안 했는데, 어, 왜 그러냐 하면, 어, 여기가 이제 시그마 네트워크 트, 어, 저 텔레그램인데, 8월 달에 한번 공지가 뜨고 나서, 뭐 진행하겠다라고 해놓고 뭐별 소식이 없어 가지고 아 이것도 나가리겠다 싶어 갖고 책으로 안 했거든요 한 5개월 만에 이제 이와 같은 공지가 뜬 거예요 자이 공지가 트위터에도 나와 있는데 자 좋은 소식 자 우리는 모든 시그마 네트워크 회원에게 sigm 토큰을 알파 거래소에 상장할 것임을 알려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자, 알파 네트워크 블록체인의 구현에 동의하는 즉시 상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알파 네트워크를 확인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보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좀 주면 반응을 좀 보면요 어 일단 텔레그램 쪽에서 보면 일단 뭐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나이스 뭐 이렇게 뭐 일, 일상적인 그런 글을 올리고 있는데 어, 대체로 좀 싸늘한 반응입니다. 어, 일단, 알파 익스체인지가 좋은 곳도 아니고, 알파, 넥, 알파 넥톡 자체 시스템은, 거래 방식은 상당히 머물러 있는 시스템이다. 그러니까, 뭐, 움직이지, 그러니까, 동적이지 않다라는 거래소다. 어, 그리고 또 트위터에서는, 어, 이렇게도, 이런 글도 있습니다. 아, 요여고군요 어, 대체로 이제 뭐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건 배드 뉴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알파 네트워크 익스체인지에 알파 코인도 팔리지도 않는다. 누가 시그마 코인을 이 지옥까지 가 가지고 사겠느냐? 어, 그리고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가 뭐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구요 어 배드 뉴스 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사기다 라고 하시는 분도 이렇게 글이 몇개 올라온 것도 보였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원래 이제 그알파네트워크가 현재 패스 1,2,3 중에 지금 패스 2 단계거든요 패스 2 단계 때 진행을 하기로 했던 건 뭐냐면 더 많은 투자자와 새로운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장하는데 집중을 하는 시기거든요. 그렇게 백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.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. 그런데 이번 파트너십의 구축이 시그마 네트워크였나라는 좀 어, 다소 아쉬운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어 일전에 제가 며칠 전에 알파 네트워크의 어, 그 해당 컨트랙 주소를 가지고 입금 현황과 전송 현황을 한번 제가 따져 본적 있었어요 어, 한 개의 컨트랙트 주소를 가지고 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 개 컨트랙트 주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한개 기준으로 봐도 어, 알파 네트워크로 입금을 통한 금액이 4만 0천 달러고 그 다음에 출금을 해주고 있는 게 5,483 달러 밖에는 되지 않아요 어, 알파 네트워크의 유저가 몇십 몇 십만 이상이 될 건데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파 익스체인즈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출금이 안된다? 좀 뭔가 조금 수상적죠 어, 모두에게 출금 요청을 해서 출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도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어, 좀 뭐랄까 시그마 네트워크도 자체 거래소 상장 상장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알파 익스체인지는 자체 거래소일 뿐이거든요 얘네들 그냥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창구 역할만 해주는 곳인데 상장이라고 볼 수도 없죠. 아 조금 예, 조금 냄새가 좀 구립니다 개인적으로는. 자 시그마 절대 사지는 마시고 예, 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게 알파 엑스체인지 열린다 열리게 되면 어, 팔기만 진행하시고 굳이 사지는 마십시오. 네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